이런 곳이 있었군요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기 좋은 장소네요 벨라나님은 왜 이런 곳을 만드셨을까요? 장미꽃을 좋아하시나요? 아주 옛날에 책을 읽으려고 만든 정원이야 뭐야? 죽여달라고 제발로 찾아온 건가? 벨라나님,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왔습니다 구원자님과 에덴의 안전이 담보되는 선에서 원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넌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, 이 결함품 오퍼레이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공손하게 부탁이라도 할것 같아? 영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 건 처음이군 맞아 나는 이곳을 시를 읽기 위한 장소로 만들려고 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한참 동안 까먹고 있었지만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 역시 이 녀석들과 함께 있다 보면 짜증나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빨리, 빨리 해야 해이 도차도 안 되기 전에 벨라나님, 구원자님을 보호하는 방주의 힘은 벨라나님이 생각하시는 것,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미 구원자님과 계약을 끝낸 몸 충고드립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너인 정말 어리석어 너같이 유치하게 감정에 흔들리는 내가 날 이겨먹을 리가 없잖아 정말 하나하나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당신은 구원자님이 어떻게 대답했더라도 화를 냈을 것 아닙니까? 잘하네 똑똑해서 좋겠어, 방주의 정령